안녕하세요 검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6개월이 넘었을 때 서서히 어항이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번 편은 2탄인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항 운영에서 물성치가 중요한 이유는 높고 낮음이 아닌 스윙이잖아요 근데 스윙은 단순 물성치 뿐만 아니라 관리 역시 스윙이 없도록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해수어항을 시작하면 각종 장비를 가동시켰는데, 뭐, 조명, 수류모터, 스키머, 리턴모터, 그리고 수원 컨트롤이 기본이고, 여기에 뭐, 선택지로 자동 양말 필터라든가 리액터 같은 걸로 다양하게 구성을 하죠. 각 장비별 제어 방법은 따로 언급하기로 하고, 이번 편은 관리이니까 관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지난번 물성치와 동일하게 추사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변경을 한다면 한 가지만 변경을 하고 2주 정도 지켜보는 게 가장 좋겠죠 조명광량을 바꾼 상태에서 뭐 수류를 바꾼다거나 이러면 은 어항이 점점 망해가거나 반대로 점점 좋아지거나 했을 때 어떤 이유로 발생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다소 마음이 급하더라도 한가지만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또한 스윙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작 손가락 몇 번으로 컨트롤 했겠지만 어항에서는 쓰나미가 올수 있다는 점도 항상 명심하면 좋고요 장비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모든 산호를 촬영할 순 없겠지만 대표 산호 몇개 정도는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2주 후에 보았을 때 미세한 변화도 바로 체크할 수 있고요 사람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미세한 변화할 때 체크해야 정상으로 돌리기 쉽겠죠 안 좋은 쪽으로 가속이 붙으면 붙을수록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미리미리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리퍼들에게 장비란 늘 목마름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을처음엔 가격대가 높은 장비를 보고 아 저거는 너무 사치다 라고 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장비를 구매하고 얼마 안 돼서 너무 싼 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어항이 안 된다 라고 이제 나름 본인 땅에는 합리적인 이유로 중복으로 이제 업글을 하게 되죠. 만약 업글을 하게 되면 꼭 이전에 사용했던 장비의 스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했던 수류 모터가 시간당 300리터인데 업글 이후에 수류 모터가 뭐 시간당 100리터이든 500리터든 변화가 생겼다면 모든 산호는 다시 적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. 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전에 사용했던 장비의 스펙을 기억하고 가급적 비슷한 사양으로 우선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늘리는 게 좋습니다. 해수어항의 가장 기본인 조명, 수류모터, 스키머, 리턴모터는 기본인 만큼 장비 변경을 하게 되면 영향력 역시 크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좋겠죠. 지난번 편을 포함해서 6개월이라는 마의 기간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항은 물잡이의 기간으로 보는게 좋습니다 암모니아를 넣고 지러 박테리를 투입해서 약 일주일간 물잡이 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진행했던 물잡이는 사실 작은 수준에 불과하겠죠 암모니아 10을 넣어서 물잡이가 완료됐다고 가정을 하면 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첨가제를 도진하고 물고기를 봉달하면서 이전에 넣었던 암모니아 의 10이 아니라 20 50, 많게는 100까지 넣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뉴트리언티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이제 지나면 어항이 안정화가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물의 숙성 기간 이런 거는 이제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거는 조금 너무 추상적이라서 좀답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즉 관심이 떨어지면 당연히 관리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겠죠 관리가 소홀해지면 그만큼 봉달을 안하거나 도징을 안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어항의 인풋은 단순 물고기 먹이만 있고 아웃풋 역시 지속적인 스키머 배출하고 가끔 생각나서 교체해주는 양말 필터가 전부겠죠 즉 인풋하고 아웃풋이 점점점 적어집니다. 그러니까 투입량이 그러면 은 수평을 이루, 언젠가는 이루게 되고 그 상태에서 어항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자연스레 회복을 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극단적으로 어항에 좋지 않는 걸 제외한다면 어항의 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상적으로 조금씩 돌아오게 되니까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뭐 보충수통으로 지속적으로 수돗물이 보충이 된다면 좀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방금 얘기한 대로 관심이 떨어져서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반대로 끊임없는 관심입니다.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관찰하고 측정한다면 항상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과거 6개월 전보다 더욱더 안정화가 되겠죠. 약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웬만한 뉴트리언트 수행이 오더라도 무리없이 버텨냅니다. 무리없이 버티다 보니까 산호랑 물고기는 늘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고요.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은 바로 어쩌다 관심이 생겨서 열심히 스케줄대로 도징을 하다가 바쁘거나 관심이 다소 떨어져서 도징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관심을 계속 그냥 끄고 있는 게 좋겠죠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물잡이의 기간인데요 길게 보면 1년간의 물잡이를 거치면서 어항이 완성되기 때문에 누구는 1년을 그냥 물잡이로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1년간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베를린 방식의 그러니까 뭐 라이브 샌드랑 라이브락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충분히 소득은 있겠죠 하지만 요즘 추세는 그렇진 않으니까 어항에 별도로 인풋이 없어서 1년이 지나가면 은 박테리아는 계속 휴면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일주일 물잡이 한 것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이나 길게 보면 뭐 2개월 정도의 물잡이가 완료되고 물고기와 산호를 투입하고 여기서부터 관리를 하는 게더 좋습니다 관리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냥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즉흥적인 감성도징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어쩌다 한 번의 도징은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된다면 결국 데미지가 쌓이게 되고 어떤 계기로 어항은 망가지기 때문에 감성도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어항이 그럭저럭 아니면 뭐 그냥 잘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첨가지 사서 도징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는 매우 좋은 첨가제가될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번째로는 봉달 하더라도 일정 텀을 두고 봉달하는 게 좋습니다 당장 이쁜 산호랑 물고기가 막 수족관이 있으니까 모두 데려오고 싶지만 이때만큼은 절제를 해야 되고 섣부른 행동으로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전멸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신중하게 데려온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지만 뭐 하지 말라 절제해라 뭐 이런식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취미생활인지 정신수양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봉달의 재미랑 도징의 재미는 해소 취미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횟수의 또 다른 재미는 봉달전 레이아웃의 구성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또 다른 재미 중 하나이고요. 세팅 역시 큰 재미 중 하나이니까 봉달전에 나름 즐거운 고민을 해보면서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